오늘은 유수 거문도 백도 유람선 관광을 왔습니다. 예,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파고가 약간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상 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접사실에서 예, 지금 직접 조선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 앞에 직접 놔두지 못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용접기를 다 착용을 하셨으면 비상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비상구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다 네네 방금 네, 바로... 저게 탕건이라고 합니다 네탕건요 동쪽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관광을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보면 지금 계단 시설이 쭉 되어있죠 옛날에 상류했던 계단 시설이요 여기 산 높이가 165m고 이쪽에 수심이 약 80m 정도 됩니다. 보세요 가운데 돌선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우측에 지금 가운데 돌선 두 개가 나오는데 보면은 뭉개바위가 정말 이상이 나와서 말이에요. 앞쪽에 앞쪽에 보면 이게 돌멩이 두 개가 나왔다 들어가서 하죠. <목소리가>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앞쪽 보면은. 좀 이데 날씨가 다이기사죠고 아주 많은 것들. 지금 안 공지로 고 해서 이라고하운 따라서 운운아름다운곳이라그 해서 이는렉터의 뱅킹관이라고 볼수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반도뿐이라고 릅니다 똑같이 닮았어요. 이 부분도 이유로 엇상 먼저 소금에려가지고요한계공면이다아에는장졌적인은가 날아가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는다그 네, 안어요 백성의 명상 중에 형상이라고 해서 이 작품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을 이룬 작이 남아 있어서. 삼이 자기 공덕 보전이 는그 o 니다식 여기가 이제 하백대 동쪽인데요. 앞에 분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분 계세요? <목소리> 자, 승물마리아산이 혼자 우뚝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버스, 지금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동동이 하나 딱 나오죠. 지금 보트 날잖아요트 버트 있는데 그 위쪽에. 사진 찍으라고, 대피야뱀뱀에 사진 찍으라고. 여기 보면 승리 중성과 합장하고 있습니다. 그위도 보세요. 그래서 예술가이 딱 새끼고귀가 거기만딱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130m 된 지역인데요. 저기 많이 꼬치죠. 아, 앞에 분들 못 봤단 말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왼쪽을 보십시오. 섬과 선 사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물 위에가 쪽두리 쓰고 앞가슴 융퉁퉁퉁 해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저 사이에 나옵니다. 나왔죠? 저걸 쌍벌대바이 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여기 없으면은 온통 폭포가 다 떨어져요. 하나의 장관입니다. 시한번 하백도 뒤쪽을 보시길 바라고요. 이봉우리봉우리봉우리가낙타중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낙타슴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도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상백도와 하백도 대상 하백도로 불리게 돼있습니다. 너무 파도가 높아요 지금. 맙도대가 호방바위 의상상이 나옵니다. 앞쪽도 호방바위 정확히 나왔죠? 네, 근데 네, 그거 봐주겠습니다.